펫 주실 분, 저는 불쌍한 거지랍니다. 오오오, 음? 불쌍한 거지요. 어 저기 아린 나오신 분, 패하나만 네, 네? 주세요. 패, 패시요? 네 오, 그래요, 제가 패하나 드릴게요. 어떤 패을 드리지? 음. 아 혹시 그냥 패 주시면은 좀 그러니까. 저랑 부자 배틀에서 부자 배틀 제가 이기면 패 주실 수 있나요? 네? 어, 어, 하지만 패지 네. 좀 없어 보이시는데? 아, 아니에요. 이런 것도 있는 <웃음> 거요. 오, 어, 그 나도 없는 건데? 이런 것도 있고요. 어... 여러 개 가지가 있긴 해요. 음... 제가 졌습니다. <웃음> 제가 졌습니다. 아유, 정말 패시 많으시네요. 아, 네. 아유. 아,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네, 안녕히 가세요 <웃음> 저,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? 무슨 소리세요? 님은 당연히 꺼지죠 <웃음> 저랑 부자 배틀해요 펜 먼저 꺼내보세요 부자 배틀이요? 네아 없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부자 배틀을 하자고 하는 거죠? 일단 한 마리 꺼내보세요 제가 뭐 가볍게 처음부터 황금팩기 보여드릴게요 <웃음> 이게 아닌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있으쌤? 이게 더 좋아 오. 이게 더 좋아 왜줄 아쌤? 이게 더 귀여움 <웃음> 잉어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 앞에 사항을 보다시피 거지로 변신해서 부자 배틀을 해볼 건데요. 자 공개 서버에 가서 거짓 모습으로 부자 배틀을 한다고 하고서 제가 좋은 배틀을 꺼내면 유저분들의 반응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뿅! 이놈은 배틀 십분 구해요. 배틀 <웃음> 십분 구해요. 음... 저기 앞에. 사람들이 있습니다 슥 어, 가보죠 경찰님 경찰님 왜요? 이러는데 어, 경찰님 펫펫 부자세요?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..경찰님 부자세요? 부자는 <웃음> <요>. 아님용아 <웃음> 아, 저랑 부자 배틀 하실, 하실래요? <웃음> 저랑 해요? 어,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<웃음> 도전자! 도전자! 아하, 저 따라오세요. 저 따라오세요. 자. 과연 어떤 펫이 있을지 일단 타고 다니는 펫부터 유니콘이었어요. 어, 먼저 꺼내 보시겠어요? 어, 오케이 오케이. 님 먼저. 오케이. 오케이. 네, 저부터 꺼낼게요. <웃음> 자, 이분이 이제 뭔가 무시를 한것 같죠? 자, 간단하게 그러면은 어 뭔가 싸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펫. 박쥐 꺼내겠습니다. 박쥐. 오호. 어. 무당벌레. 무당벌레? 무당벌레! 오케이. 그러면은 나는 어. 무당벌레보다 좋은 거. 스노우캣. 푹. <웃음> 파는 두비 스노우? 두비 두비 스노우. 이럴 수가. 이럴 수가. 그러면은 눈사람? 이가 맞다냐? 오 사방 요다 그럼 그러면은 슬슬 좋은 것 슬쩍 꺼내 보겠습니다. 파란 강아지 홀리 <웃음> <웃음> 놀랬죠? 파란 강아지 네오 파란 강아지 날타 유미.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날타 <웃음> <나이타> 유미. <웃음> 점점 올라간다! 날타 요미, 알아서 한 방에 끝내줄게! <웃음> 날타 쉐드! <웃음> 그것도 네온쉐드네? <웃음> 네온쉐드! <웃음> 구독! 제가 이겼죠? 이것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. 오, 나갔어. 어? 나갔는데. 나갔어요! 게임 껐어! 게임 껐어? 물려버렸다! 이것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. 거지가 아니다!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마지막 자랑하겠습니다 바로 잉녀맨이시죠 <웃음> <웃음> 잉녀맨! <웃음> 아니 이거 펫배틀 <팻> 최강자냐고 <웃음> 잉녀맨이 제일 비싼 펫이었다 나무도못알라보면은 두둥, 두둥탁! <웃음> 그리고 진짜 비싼 펫 나와라, 김니. 음... <웃음> 언제 나와? 로그인 중. 아 로그인 중이야? 저도 팬이에요, 팬이에요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비싼 표 나올게요. 진짜 나와라. 준비됐어? 준비됐어? 나와라, 김니야. <웃음> 김리아도 소환했습니다. 그리고 나와라, 다미오. 잠깐만 기다려 주죠. 아 잠깐만 아, 기다려줘요. 아, 기다려줘. 오케이. 자, 김리아도 진짜 비싼 배 김리아도 소환했고요. 내가 제일 아끼는 네온네온펫 그것은 바로 나와라. 준비됐어? 네. <웃음> <웃음> 어녕예 어! 우리 이길 부자 배틀 상대는 없는 거 같군 아디오스 <웃음> 좋아요 이분이 부자라고 합니다 한번 부자 배틀 해볼게요 부자님. 제 부자 맞아 근데? 얼굴이 약간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? 어.. 날 피하는 것 같죠? 부자님.. 어! 피한다! 피한다! <웃음> 부자님! 네.. 네.. 저랑 부자 배틀해요 저랑 부자 배틀해요 오잉? <웃음> 어 거지가 부자 배틀하니까 좀 이상한가봐요 부활할줄 알았는데 아떠세요 근데.. 점점. 옷이 아 옷만 그런 거예요. 어 나도 패쳤어 누가 <웃음> <웃음> 이거라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도 패쳤어 나 무시하는데 <웃음> 패 돌려주자 네패 돌려줄게요 아이 이 사람이 날 무시하시네 이런 거안 받아요 저 모습만 이런 거라고요 부자 배드래요 제가 먼저 꺼낼게요. 무릎표, 무릎표, 쳤죠? 자, 갑니다. 자, 캐로베로스 오! 오! 오! 오! 이 사람 막 꺼내는 것 봐, 오! 오, 부자시네. 그러면은, 간단하게 꺼내볼게요. 빨리 끝낼게요. 내온 길이. 그거 그거 얘기나 아, 안돼 no. <웃음> 이거랑 아, 그러면은 이건. 미친이래, 미친 쉣다. 미친데, 미친. 민진. 내개부에 <웃음> <민진. 웃음> 네, 있는 거라는데? 그럼 매운, 그럼, 매운 이것도 매운 그럼 이것도 있나요? 그럼 이것도 있나요? 라고 물어보겠습니다.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도 있다 보여 주죠. No.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어? 아, 다이 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? 그럼 진짜 비싼 거 보여 드림. 그럼 진짜 비싼 거 보여 드림.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대버린다고 네온 인형맨! 인형맨! 부름뻐부름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음... 하칭아님? 님들 이러는데 갑자기 왜이래 이거 하칭아님 야하칭아니래 어, 어, 얘들아 들어와 어, 약간, 약간 설렌거 같은데? 님들 나더 비싼거 보여드림 나와라 네온김이야귀여 <웃음> <웃음> 나와라, 네온 김리야아 야, 어디로 들어가, 어디 들어가. 나왔다, 네온 김리야 나와라. 네온 담미오. 준비됐나? 네. 나와라. 어우, 뭐야거 <웃음> 담미오. 나 찐팬이에요. 사칭이야. 대박 와우. 찐이야? 응, 음, 풍당 미쳤다. 이런다. <웃음> 이여멘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일 비싼 펫들로 거지인척 하면서 부자 배틀 했는데 어, 사람들이 처음에 무시하다가 펫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네요.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막 무시해가지고 막 펫도 막 죽고 그랬는데 구글할 줄 알고. 알고 보니 제일 세상에서 제일 비쌌던 인여맨이었던 거임. <웃음> 그랬던임 아, 거임. 그랬던거임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안녕, 안녕.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